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보장 분석을 통한 내 보험의 진단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음. 내가 아프면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내리시죠? 약을 먹든가 아니면 은 예방 차원에서 뭐 식이조절이라든가 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험도 네. 똑같아요. 일단은 보장 분석을 통해갖고 보험 진단을 받으시고 음. 거기에 따라서 처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처방이 과격하게 해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든가 불필요한 부분을 뺀부분이있다든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은 보험 리모델링이 무조건적인 해지 음, 그리고 절대. 새로운 가입 이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음. 그러면 이 보장 분석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보장 분석은 어떤 사람들이 왜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진단을 받겠죠? 자, 자동차가 자고장나지도않았는데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갑니다 음. 나도 몰랐던 어디 안 좋은 부분 그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보험도 일단은 나는 잘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워낙 많고, 특정 상품에 가입되신 분들만 리모델링 보장 분석 받으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 전체가 저는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음. 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열수술이라고 쬐는 수술이거든요. 네. 근데 의료기술이 점점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째지 않고 이제는 구멍을 뚫어갖고 삽입을 하거나 이런 수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80년대 당시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아줬어요. 왜? 약관에 정확하게 쬐는 수술, 관열수술만 보장이 된다고. 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료기술이 없었으니까 약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꼭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의료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네. 아프지 않지만 나이가 연령이 되면 그 나이 때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해서 하는 건강검진처럼 그렇죠.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내 보험이 잘 준비되는지 어있 구멍은 생기지 않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야지 보험료 낭비도 없고 보장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음.